입고되었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정도 배기음은 있는 편이지만 스포티한 차량으로 봤을 땐 조금 아쉽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준비엘 EVC 가변배기입니다. 볼트온 방식으로 작업하기에 용접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변 백인 만큼 밸브를 열고 닫는 두 가지 액션이 가능한데요 비교적 정숙한 사운드를 원할 경우 밸브를 닫으면 되고 스포티한 사운드와 함께 주행을 원할 경우 열면 됩니다 해당 사주분이 희망하시는 환경에 맞도록 엑셀백으로 진행합니다 배기 엔드 튜닝으로 불리기도 하죠 더욱 우렁찬 사운드를 희망할 경우 중통까지 교체하는 캡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엑셀백과 비교했을 때 밸브를 닫은 환경에서도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외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번팁과 기타 부품 및보자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소음기를 탈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소음기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체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리모트 모듈은 트렁크 하부 커버를 열면 바로 볼수 있게 설치했습니다. 배선 인입시 통과된 고무패킹은 실리콘을 돋고해 방수 처리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배선은 순정라인을 따라 차량 앞 휴즈 박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접지는 링단자를 사용해 작업하였으며, 전원은 듀얼 퓨즈월드를 사용했습니다. 배선 결속은 납땜과수축튜부를 사용해 튼튼하게 작업하였고, 시 일정 RPM 이상 올렸을 경우등 다양한 상황에서 들어본 사운드입니다. 동봉된 리모컨을 통해 언제든 가변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죠. 기온전을 통해 들어본 실내 배기음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작품은 비인증 가변 배기인 만큼 고조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조변경 대행이 아닌 직접 튜닝 작업과 함께 고조변경 서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